이번 주 연예계는 큰 별이 진 소식으로 슬픔에 잠겼다 국내 최고령 MC인 방송인 고 송해본명 송복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에 연예계는 물론 일반 누리꾼들 역시 그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누리꾼은 일요일이 사라진 것 같다 고평하기도 했다 매주 일요일 전국 노래자랑을 외치던 송혜를 더 이상 볼수 없게 됐지만 많은 이들이 그가 천국 노래자랑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예계의큰 별이 진 이번 주 연예날씨는 비다. 급작스러운 비보, 짙은 안타까움 송혜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송혜의 발인식 모습 사진 이 꼴은 유시스. 송혜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8일이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혜는 이날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진행 중이던 KBS 1 전국노래자랑 하차의 뜻을 밝힌 송혜는 최근 제작진과 프로그램의 복귀에 대해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더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고인의 장례식은 코미디언 협회장 희극인장으로 치러졌다. 유족의 뜻에 따라 3일장으로 진행돼 지난 10일 발인했다. 그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에서 사무실 장지는 대구 달성군 오포리에 마련됐다. 이곳은 배우자 서고기씨 1934에서 2018 의묘가 안장된 곳으로 생전송에는 부인 고양인 달성군에 함께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인과 함께 연결식도 이뤄졌다. 연결식의 사회는 코미디언 김학래가 맡았으며 엄영수 개명 전 엄영수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이 조사를 코미디언 이용식이 추도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마룡, 전유성, 최양락, 강호동, 유재석, 양상궁 섯명의 코미디언 후배들이 고인을 운구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연결식과 발인식 이후 운구차는 서울 낙원동의 소재한 송해길에서 진행되는 노제를 거쳐 KBS 본관을 들른 뒤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화장터로 향했다. 막내딸 송수견씨는 아버지를 사랑해줘서 감사하다. 며, 아버지 빈자리가 벌써 그립지만 존재만으로도 희망의 상징이었던 삶을 기억하겠다. 고 말했다. 떠나간 별에 내리는 슬픔. 송혜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온 오프라인에서 그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었다. 사진이꼬르 사진공동취재단. 송혜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온 오프라인에서 그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장례식장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문 첫날인 지난 8일에는 가수 장일이 김홍국, 조영남, 윤영주, 송가인, 장민호, 정동원 등이 방문했다. 코디미언 협회장인 어명수 개명 전 어명수를 비롯해 심영래, 김학래, 이마룡, 이용식, 김수영 김용만, 유재석, 조세호 등 후배들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튿날인 지난 9일에도 배우 최보람, 방송인 전현목, 가수 이찬원, 이미자 방송인 임성훈, 김숙 등이 방문해 슬픔을 나눴다. 한누리꾼은 트위터에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오신 송의 선생님 이라며 부디 생전 수많은 일을 즐겁게 해주신 만큼 좋은 곳으로 가셔서 먼저 떠나신 가족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곧 추모구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 역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요일을 타이파스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다 좋은 대로 가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꼭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이 먹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외에서도 송해를 애도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일 송해를 북한에서 태어나 전쟁과 빈곤을 극복하고 사랑받는 방송인이 된 전국 노래자랑의 베테랑 진행자 라고 소개하며 지난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으며 전 한국인의 가족 같은 사람이 됐다. 곧 적었다. 워싱턴포스트도 송혜의 부음을 전하며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 월남한 그의 과거는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보여준다. 며, 주류 미디어가 늘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배경의 보통 사람들을 무대에 세움으로써 동질적인 한국사회에 좀더큰 포용성을 제공하려 했다. 곧평했다 송혜의 사라진 전국노래자랑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 송혜의 별세 후 전국노래자랑 MC의 후임에 관해 말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누가 그를 대신할 수 있을까? 사진은 송혜의 왼쪽과 이상벽의 모습 사진 이 꼴은 뉴스일 송혜의 부부가 전해지고 난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전국노래자랑 MC를 누가 맡을 것인가 다약 35년 동안 송혜가 꿋꿋이 지켜왔던 자리인 터라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송혜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8일 KBS 측은 뉴스일을 통해 현재 전국노래자랑 제작진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며, 제작진의 입장 또한 상황 파악 후 정리될 것, 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노래자랑의 후임 MC로는 이상벽과 이수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는 지난해 이상벽을 후임 MC로 거론했다. 그는 당시 제 후배 중에 희극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줄에 서 있다. 며, 오래전부터 이상벽을 마음으로 정해놨다. 곧 전했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KBS ETV 승승장구에 출연해 이수근을 전국노래자랑의 차기 MC로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송에는 이수근은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재치있게 넘어가는 재능이 있더라? 라며